최근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봄철 산불에 대비해 부평구가 자체적인 산불 방지훈련과 산불 예방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7일 2023년 건강법기 교실 및 자율동아리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안심부평 따스한 소식이 꽃피우는 4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봄철 산불에 대비해 부평구민들의 산림보호 인식을 높이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평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7일 지역 내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 방지 훈련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부평구 공원 녹지과 직원과 산불 예방 인력 등 31명의 훈련 참가자들은 한봉산 일대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각종 장비로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진행한 한편, 원적산, 장수산일원 등산로 입구에서 홍보물을 배부해 산불 예방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평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관으로 설정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한곳과 산불 감시초소 다섯 곳에서 집중적으로 산불을 감시합니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림관리원, 산불진화차량 등을 운영하며 산불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고 열화상 무인초소형 비행기 및 뒷불 감시용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 산림피해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안준성 부평구 공원녹지과장은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27일 부평공원에서 2023년 건강걷기교실 및 자율동아리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건강걷기교실은 앞으로 4개 지역에서 주 2회 운영되며 자율적이고 즐거운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자율 동아리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강식은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과 걷기 앱 워크온 설치, 부평구 커뮤니티 가입 안내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걷기 전문 강사를 초빙한 건강 걷기 교실은 개인별 걷기 자세와 방법을 지도하고 혈압, 체성분 등의 기초 검사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건강걷기교실 및 자율동아리는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평공원, 굴포청코스는 부평구보건소로, 원적산공원코스는 청천보건지소로, 여름물코스는여름물건강지원센터로 각각 문의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김윤자 부평구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7일, 2023년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돌봄 필요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평구는 4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돌봄, 일상생활, 보건의료, 주거 4개 분야에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여자볼링선수단 소속 이정민 선수가 제41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마스터즈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정민 선수는 기복없는 경기를 보여주는 유망주로 올해 3월부터 부평구청과 함께했는데요. 2023년 첫 전국대회, 이정민 선수의 금빛 소식으로 부평구청 여자볼링 선수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부평구 부평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저소득가정 청소년 19명과 함께 문화체험 도자기 공예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직접 마음에 드는 컵에 그림을 그리고 구워 도자기를 만들었는데요. 부평삼동은 앞으로도 지역 내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분리수거로 환경도 지키고 이음카드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평 자원순환가게 어울림을 소개합니다. 자원순환가게란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한 후 지역화폐로 유가 보상해주는 가게로 이곳으로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되는데요 자세한 이용 절차와 운영 거점 및 시기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부평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견병 발생을 차단해 건강하고 안전한 부평구를 만들고자 광견병 감수성이 높은 반려견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4월 21일까지 진행되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한정수량으로 진행되니 꼭 기간 내 지정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동물병원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으로 부탁드립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는 한해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성인 7명이 한해 동안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량인데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고 바람을 막아주며 누군가 기댈 수 있는 기둥과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의 가치는 이렇듯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나무 한 그루를 키워내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리지만 타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타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인데요. 부평구는 봄철 산불로부터 이 소중한 나무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식목기를 맞아 부평구민 여러분도 나무의 고마움과 의연함을 생각하며 산불 예방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